예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님과 각 당의 당대표님들이 함께한 만찬이 있었습니다. 아까 이재찬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폭넓게 오고 갔다고 합니다. 특히 선거제 등과 관련돼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협상을 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합니다.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기에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 실질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막말 또는 근거 없는 공격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김재현 의원의 도 없는 막말은 모처럼 조성된 그리고 조성될 대화와 협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유한국당은 저희 김재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